자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재영입니다 아, 2019년 독도사랑 나라사랑 자선골프 대회 아,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어, 오신분들 다같이 박수와 함성이오 박수와 함성이오 화이팅입니다